3 0 미만으로 해서 가게를 하나 차린 겁니다 쉽게 말하면 저형양은 오픈을 했는데 혹시 망한 거야? 아니면 장사가 안 되는 거야? 왜 공개를 안 하지? 안녕하세요 노장입니다 제가 양재동에 해랑을 오픈을 하고 벌써 6개월이 지났습니다 6개월이 지난 동안에 저희 구독자님들은 굉장히 궁금하셨을 거예요. 저양반 오픈을 했는데 혹시 망한 거야? 아니면 장사가 안 되는 거야? 왜 공개를 안 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셨을 겁니다. 근데 장사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양재동을 오픈하면서 장사를 하려면 기본 3년을 버티고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져야 된다고 예전에 설명해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원래 해랑은 장사를 하고 있던 브랜드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이제 오픈을 하면 은한 1년 정도만 지나면 은 어느 정도 정상 궤도는 올라가겠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이 판단으로 제가 초창기 때 보증금은 주류 대출로 받고 나머지 들어간 비용은 2천만 원 조금 더 됐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저도 어느 정도는 테스트하는 입장에서 이 자리를 선택했어요. 제가 장사를 하면서 많은 걸 느끼면서도 자리에 대한 돌파구는 제가 찾지 못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저도 한번 도전을 해보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 자리를 선택했습니다 이 자리에 대해서는 예전에도 설명했지만 자리가 안 좋은 자리입니다 이 자리는 기본 3년은 버틸 수 있어야지 나름대로 매출을 잡을 수 있는 자리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45평짜리 가게를 오픈하면서 지금 6개월이 딱 지났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실 것 같아서 12월 달인데 12월 달은 단체 모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동네상권보다는 오히려 양재역이면 양재역 메인거리 아니면 노원역이면노현역 메인거리 뭐 홍대, 강남역 이런 식으로 메인거리에서 약속들을 많이 잡기 때문에 오히려 동네상권은더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걸 감안해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은 제가 여기는 일요일날 쉬기 때문에 사실상 많이 장사하면 26일 장사하는 겁니다 4일 정도 쉬는 거고 지금 24일 정도 일한 매출표가 나오는데 초창기 때보다 서서히 서서히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24일 영업하면서 매출은 들락날락 올랐다 내렸다 굉장히 큰 폭의 차이가 있습니다 매출을 많이 찍었을 때는 최고 매출은 330만원 최저 매출은 24일 영업 중에 50만원 밑으로 나온 매출은 5일 정도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제 시간이 지나고 점점 이제 가게가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 은 매출의 차이점이 점점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많을 때 작을 때이 폭이 줄어들면서 기본적인 매출을 형성하게 되죠. 24일 지금 운영하면서 따져보니까 하루에 한 108만원 정도 되네요. 그래도 굉장히 천전한 겁니다. 사실은 엄청나게 큰 거예요. 이 자리에서. 직원을 저희가 3명을 두고 있고요. 직원 3명 두면서 기본 매출, 뭐, 24일 나눴을 때 100만원 찍었다고 하면은 다른 사람들은, 와, 저게 뭐야. 저거 밖에 못 벌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장사를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와 저렇게 는 찍었어? 이러실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똑같습니다 여기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리가 잡히면 잡힐수록 매출은 기본적으로 계속 꾸준히 올라가면서 너무 많이 판매하고 너무 적게 판매하고 이런 차이가 많이 안나니까 자리가 잡힐 겁니다 그래서 처음 오픈하시는 분들이 항상 또 조바심을 가지는 부분이 있어요 손님이 많을 때 아니면 아예 없을 때 이거를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처음 하기 때문에 그리고 조바심을 낼 수밖에 없고 직원을 뒀다가도 없애야 되나 아니면 은 직원을 알바를 써야 되나 매출이 항상 일반적이지 않고 계속 들쑥날쑥하니까 감을 잡기가 사실은 굉장히 힘들어질 겁니다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자리가 잡히면 직원들을 몇 명을 써야지 안정적으로 갈수 있을지 판단이 되실 겁니다 6개월 동안 운영하면서 초반 매출보다 많이 올라가진 않았지만 기본적으로 서서히 자리를 잡아가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그런 거를 경험을 해 봤기 때문에 느껴봤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노년동이랑 조금 다르게 여기서는 점심 장사를 좀 잡으려고 했어요 왜냐 직장인 상권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쪽 주위가 직장인들이 많기 때문에 직장인들을 잡으려면 점심 메뉴를 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서 해물 뚝배기를 메뉴를 하나 추가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해물 뚝배기도 지금 손님이 계속 늘고 있어요 왔던 분들이 단골들도 계속 생겨나고 있고 뭐 일주일에 세번네번씩 오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제가 뚝배기를 하던 해물탕을 판매를 하든 마케팅을 또 해야지 손님들이 알고 찾아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여기서는 처음에 먼저 시작한 게 가게 위치랑 컨셉이랑 이런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블로그 마케팅을 했습니다 지금 한세달 정도 블로그 마케팅을 꾸준히 했고요 처음 오픈했을 때한한달반 정도 전단지를 뿌렸습니다 블로그 마케팅을 먼저 하면서 전단지를 계속 한두달 동안 돌린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일단 주변의 사람들을 먼저 저희 집으로 포섭을 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 저는 전단지가 제일 효과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제가 전단지를 한달 반에서 한두달 정도를 계속 꾸준히 했던 것 같아요 그 이후에는 시기적으로 또 어느 정도 제가 판단했을 때 빼야 될 시기다 그래서 지금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두 달만 꾸준히 전단지를 돌렸고 두달 이후는 뺐습니다 전단지를 제가 돌린 시간은 여기가 직장인상권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점심때 위주 그리고 아침에 출근할 때 지하철 입구쪽 그쪽으로 해서 아침에 두시간 점심때 두시간 해서 4시간을 돌린 것 같아요 전단지 돌리는 아줌마를 제가 선택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 전단지 아줌마는 말이 많아야 돼요 근데 저희 노년동에서 해랑 앞에서 항상 전단지를 돌리는 아줌마가 있는데 귀찮을 정도로 제가 지나가면 괴롭히더라고요 나중에는 제가 이쪽 여기 사장입니다 했을 때도 똑같이 말이 많아요 그게 제가 볼 때는 전단지 아줌마를 고용했을 때 키포인트는 말이 많은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노년동에 있는 아줌마를 포섭을 해서 여기 전단지를 돌렸습니다. 그랬더니 아무래도 제가 판단한 것처럼 말이 없고 그냥 전단지 툭툭 나눠주는 아줌마보다는 훨씬 나았다고 저는 판단이 들어요. 초창기 때는 전단지를 무조건 돌려야 된다고 저는 판단해요. 그럴 때는 말 많거나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아줌마를 나름대로 지나다니다가 보면 은 그런 아줌마들이 있어요. 그 아줌마 전화번호 달라고 해서 나중에 가게 오픈할 때 그런 아줌마를 선택하시면 훨씬 유리하십니다. 항상 이제 가게 운영이나 이런 부분을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 굉장히 제 자신이 무거워지는 것 같아요. 굉장히 진지해지고. 앞으로는 좀 가볍게 하고 싶은데 제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굉장히 디테일하게 막 전달을 해드리고 싶어서 하다 보니까 굉장히 진지해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다른 컨셉으로 할 때는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할수 있도록 노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